콜려라. 빡! 야!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야 심한 새벽에 자려고 했더니 디바가 나와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겨우 겨우 디바살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거 돌리고있어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웃음> 일단은 디바스케일은 보시면 알겠지만 펑탄은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휴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리고 W는 이렇게 데미지를 감소시켜줍니다 막진 못하더라구요 데미지를 감소시켜줘요 들어오는 데미지를 어 75%나 감소시켜주네 아무튼 그리고, 대신, 얘는 탈, 그, 이동기가 없어요. 이탈 것이. 대신에, 이게 있죠. 휴, 부스터. 부스터 쿨이 짧다고 했는데 기네. 죽으려고, 씨 음, 지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보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막아져요. 엄청 약하게. 딜이 들어오죠. 얘가 이 스킬이 이거 그 디바 궁극기처럼 잡 스킬인데, 오 상당히 세요. 근데 이제 역시 오버워치처럼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맞출 사람들은 다 맞추겠죠? 음, 9단 그래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비상탈출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스킬의 쿨타임이 다 차면 어? 아탈것탈수 있구나? 이 스킬의 쿨타임이 다 차면 되는데 이거는 때릴 때마다 차요 음, 대신 얘, 대신 이게 송하나 모드가 되었을 때는 움직이면서 못 사요 곧그 그, 말뚝딜을 해야 돼 이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 어, 맞네요 메카소환, 오 메카소환 빨리 되네 자, 가봅시다. 아유, 기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니, 안 돼. 부톡한데 아, <목소리> 데미, 데미지가 확안들어져죠 이러고 도망치면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궁극기가 찬거 보이십니까? 이거를 오버워치처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 보자. 오버워치처럼. 흉. 이렇게. 안녕. 맞아라. 오 맞았어요 상당히 세죠? 지금 랩 5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진짜 세다고 해요 맞춰보고싶은데... 꼭 한번 자이 미리 오너라 더보다 부더보다 부더보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역시 오버워즈처럼 딜은 약해요 딜은 약해요 탱킹이 좋지 딜은 약해 오도또또도 날려고 통통통통통통통 통통 그렇지 통통통통 정말 아유 이게 뭐야 자9 8 7 6 5 4 3 2 1 메카! 메카 가동! 그렇지 뿅. 어 뭐야? 에개개 아니야. 개 아니야. 개 아니야. 개 때리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이때는 역시 게임 게임이랑 똑같이 못 때려요. 근데 기가 상당히 귀여웠는데. 어, 뭐야. 오, 겐지 나이스. 핵폭탄을 뺏어야죠? 아, 못 뺐네. 음. 핵폭탄을 떨어뜨려 주십시다 뉴클레어 간다 뉴클레어 뿅 뿅. 그렇죠 상당히 강력하죠 맞고 때려줍시다 상당히 약하네요 이건 부시고 칩시다 오예 잘았네 있어요. 먹 i 가 부셔주겠죠? 아, 통통 통 통. 역시 e b i 때는 역시 게임이랑 똑같이 느리고 이동기도 아무런 스킬도 없고 그냥 이걸로 열심히 메카 하나 빨리 소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타나 때리면서, 음, b i 아뭔스킬반 에이, 에이, 에이. 자 메카로 수환합시다 이제 자 궁극기가 아 궁극기도 아니지 어이 e 스킬이 거의 다 찼으니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죠 바로 적진에 이제 저 완벽한 각도로 꼬라박아주면 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센 화력을 낼수 있거든요 밀어내기도 굉장히 좋고 이런거 먹을 때 누가 디바 궁으로 들어올 생각을 해 저리가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니 우리팀 왜안 오는 거야? 에잇! 누가 디바 궁으로 들어올 생각을 합니까? 아 때리지 마세요 그쵸? 아! 저걸 먹네 저걸 먹네 이렇게 막아줍시다 으악! 으악! 안돼! 이 스킬 거의 다 쳤는데 이렇게 하면 메카가 빨리 소환되니까 열심히 애들을 펴줘야돼요 송하나때는 탈것도 탈수있으니까 딱히 데리지도않고 음... 말퓨리온 말퓨리온 샷이네요 겐지도있고 스킬이 이게 송하나거랑디바거랑 두개로 나눠져있어요 근데 둘다 못배워 하나만 배워야돼 그리고 송하나 화력이 상당히 세대요 자 갑시다 메카타고 쭈욱 퍽 이러고 때리면돼그렇펑 핵폭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뭐니 이거 토끼띠이거든요 예 이게 송하나 스킬인데 스킬이 귀여워요 <웃음> 영상으로만 봤는데 스킬이 굉장히 귀여워요 조금 <웃음> 이게 공격하는 기술인가 싶을 정도로 스킬이 그냥 막 귀여워 좀더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좀 모여야 쓸수 있으니까 어적 있네, 적기한번 써볼게요 여기 여기 이거 봐 이거 봐자 간다~~ 콩콩콩콩콩콩콩 콩, 콩, 콩, 콩, 콩. <웃음> 근데 너무 약해 야왜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하잖아 이거 나중에 여지겠지 그래 한번더 이것도 너풀보시지 너무 늦게 터진다 야 이게, 보트이라 멍청하게 와서 맞아, 오, 엄청 세죠? <웃음> 체력 단거 봐. 엄청 쎄죠 야, 보시라서 멍청하게 와서 맞아주는 건데, 지금 방금 타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앵간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 아니라면 저걸 맞아줄 이유가 없어요. 디바야 뭐, FPS니까 그 각도에 따라서 잘안 보이지. 이거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얘 탱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쭉쭉 달지 혹시 죽었어. 아아아, <웃음> 아, 아, 아파, 아파, 아아아, 아 아아아파, 아아아파, 다따아파 아아아파, 아아아다아아다부아부다부다아아파아아다파 아아아파, 아아 혹시라 그런지 오더를 이상하게 내리네 난또컴퓨터를 똑똑할 줄 알아 아 아, 굴다님 저한테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퀘스트 있었네 25번? 25번 박치기를 하라고? 아, 아. 굴다님 굴다님 굴다님 피했어 굴다님 와 <웃음> 안돼 안돼 오오 거기 있으 메카가 나옵니다 메카 이거 딜있나? 혹시? 없네 자, 로봇 딜은 없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보죠 저기 우리팀이 실바나스에게 쫓기고 있네요 우리팀 겐지가 자도와주도록 합시다 핵을 가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아주 좋아요 오차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히오스는 길막이 되죠! 히오스는 길막이 되죠~~~ 자, 아, 너무 아픕니다 으악 으악 부스터! 그렇지 음.... 지금 거의 다 찬는데 음, 풀다운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찬는데 또한번 날려볼게요 이번엔 이거 성공하면 굉장히 짜릿할 것같아히 오버워치만큼 짜릿할 것 같아. 이걸로 진짜 여러 키라면 실제로도 여기 해보면 알겠지만, 자리아랑 겹... 겨... 그게 가능해요. 자리아랑 콤보가 이 게임에서 자 간다. 이것, 이것도 너프 해봐라. 너프 당해봐라. 으아아아아아다아죽우다맞 어우 오, 맞았나? 굴단 체력 얼마나 아았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얼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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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로 펴줍시다. 이러면 쿨타임이 줄어들죠. 톡톡톡 그렇지. 선합시다 그리고 유클리어. 펌. 그렇죠. 시원하게 보셔지네요 오, 우센데 디바 쿨이 이게 10초인데 모르겠어요, 얘뭘 완전 서브 탱커 느낌이라 딱히 탱킹이 되지도 않는데? 역할 건 탱커로 알고 있는데 뭐, 쎄지도 않아! 야, 이거 봐! 막 녹아! 야, 그냥 뭔 탱커가 잠깐 물렸다고 녹아? 아, 얘 오, 얘랑 써도 나쁘진 않겠는데? 얘 이름 뭐였지? 몰라핫차 이것도 너프해! 이것도 너프! 그렇지! 다 걸렸다 다 걸렸다! 걸려라! 빡! 야 o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구나 비록 보시라서 멍청했지만 와 진짜 세네 <웃음> 이게 몇 딜이야? 음, 2162 딜? 와... 그냥 다 날려버렸네 야 방금 보셨습니까? 한 번에 다날아가는거이 맛에 나중에 디바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뭐... 오버워치보다 더짜릿한것같아 왜냐면 터뜨리는게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어떻게 상대방이 죽었는지 이거 맞고 음... 뿡, 응. 시오스 핫, 핫핫 도도도도도도를 핫. 빨리 이우고 싶다 <웃음> 트레이서는 솔직히 궁극기 채우는 맛이 없었는데 얘는 자꾸자꾸 채워보고 싶네 너무 딜이 세 아야 잠깐 o 빠져나갈 수 있다 아, 안되죠 자 이거 방금 전에 특성으 배웠는데 이러면 디바가 쇽쇽 하고 움직여요 어? 다, 더블링하네? 디바한테 생존기를 하나 주는 거예요 지금 이맨랩비냐 15랩 어, 15랩 특성 때 생존기를 하나 줘요 이렇게 굴러 무슨 베인도 아니고 굴러 열심히 굴러 어 뭐야 뭐야 뭐들어가다 사라졌어 먹기야? 와 저기 뭐 날라가 이거 먹기 시체야 너무 불쌍해. 야, 뭐야? 너무 처참하잖아. 퍽퍽. 하차! 그렇지. <웃음> 그렇지. 내카소완한 번씩 긁고 올게요. 으악! 악 퀘스트 깬다고! 악 알려주세요. 그렇지. 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니, 우지 봐봐. 아 우리 싸우기좀 위험하지? 그렇지 우리 봇들라 그럴 수 있다고 해 빨리 어? 싸우는 거야? 아안 싸우네 아... 이오스 좋아 어? 싸웁니다! 너프! 테로를 막기! 터져라! 얼마나 죽을까요펑 와야이 이 기가 막힌 딜을 보십시오 레벨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딜을 보세요 여러분 <웃음> 대신 평타는 <평탄은> 드럽게 <드릅이> 약하네 <웃음> 저게 진짜 히오스에서 딱히 막 한타를 한 번에 뒤엎는 그런 스킬은 들 없었는데 이거는 한 번에 판도를 바꾸겠는데요? 어.. 굉장합니다 적중률이 매우 낮지만 적중시킬 시에는 이거 게임을 어, 엎어버리기에 정말 좋은 그런 스킬이에요. 구구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뭐야 핵이 왜안 먹어져? 어우 디바 그리고 이게 자리싸움이 조금 애매한 맵이어서 그런지 이제 자리싸움이 좀 심한 맵에서는 이거 뭐 재단 같은 거 먹을 때 가운데 디바콘 깔아놓고 먹고 있으면 못때리러올거 아니야. 쫙깔짝대는 것만 막아주면 거의 자살행이니까 <Depot noise> 아, 이거 거점이나 재단... 뭐, 아이, 재단 먹거나 이제 그런 맵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쓸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저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죠. 나 따라오니? 어, 자잠만잠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어 <웃음> <웃음> 어, 빛나래 나이스 나핵 쏠려고 왔어 뉴클리어 펑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 뭐야 공성 데미지가 10만이야? 아 하긴 핵을 몇개나 떨어뜨렸는데 어우 저쪽팀도 좀 만만치 않게 매석게 몰아붙이는데요 확실히 옷을 최고 난이도로 하니까 팀이 좀밀리는거 하다 어.. 치나? 설마 지나그럴리가역으로또 열심히 밀어주네이야 n t 통통통통통통통 t 통 n g tung, t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u n 통통통통통통통통통 통통이 세다. 통통이 세다. 락 <웃음> 아씨, 통통이 되게 안 차네. 어, 야, 야, 야 왜, 얘들아, 우리 집 위험해. 우리 집이 위험해. 통통통 통통통통 통통통통통통통통통다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보전이라 그런지 지으답답해으답으으으으 아우 어우, 어우, 핵 뺏긴다. 어우, 20렙이네? 아, 방금 나 20렙 특성 찍었지? 이제 토끼팀을 보여줄 시간이군. 아까부터 토끼팀을 까먹고 있었어요. 이, 이 스킬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 자폭 시퀀스 가동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궁극기를 까먹게 돼. 저게 궁극기가 아닌 것같아 야, 딜을 봐. 야, 스킬딜이 아무리 스, 아무리 맞추기 힘들다지만 무슨 탱커인 애들도 한방에 보내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음 어... 이거 어떻게 되려나? 어? 이거 먹자고? 아니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야 야 박... 역시 게임 고증에 잘 맞춰서 박치기 들도 나쁘지 않아요 야, 나, 나랑 이거 먹어주지 않을래? 안먹어줄 거야? 안뭐 먹... 그런 거야? 너무하다. <웃음> 나쁜 녀석들. 난너 너네 그렇게 안 키웠는데. 어? 내가 이랩까지 너네 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무하다 진짜. 그렇지! 박치기 안녕.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웃음> 안 따라 체력이 안 따라. <웃음> 폭치기 도망. 오 기동력 굉장히 좋죠. 와나 빠질게 나 빠질게 기다려봐. 야, 차폭 시퀀스를 가동해아 빠지네. 차폭 시퀀스 가동. 도망치겠네. 말표 걸리나? 아 말표도 안 걸려. 어 멍청하게 맞아 맞아 주려고? 아니네 이번엔. 힘으로 핵폭탄 투척. 봐요. 야. <웃음> 이거 치고 빠지기 굉장히 좋은데 이거 이 플레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 <웃음> 평... 역시 평타가 너무 약해요. 핫핫핫 핫, 핫, 핫. 평타가 너무 약해. 이거 뭐안 달아. 쥐꼬리만큼 달아. 무슨 제 힐러 평타보다 약한 것 같아. 말도 안 돼. 아, 콩콩이 해야지 콩콩이 콩콩이 딜도 별로 안 센데 얘는 진짜 완전 탱커다 완전 탱커 아, 탱커도 아니야 오 스킬 빼기용? <웃음> 방금 보셨듯이? 스킬 빼기용? 이제 Q로 어그로 좀 끌어주고 그런 용돈가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흠 디바... 매력적이긴 한데 좀 나사가 어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먹는다. 행 먹어. 아,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다무다다다다 콩콩이 콩콩콩콩 콩. 이 죽었다. 하차 구르다. 그렇지 도망친다. 딱 끼었어. 안돼. 평 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어, 어, 어, 어, 어. 오 살았다 후. 자 우물 먹고 천천히 해보죠 자이 쿨은 아직 20초나 남았어요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미니엄에 때려주면 될거야 우리한테는 핵이 세개나 있으니까 지금 모시면 알겠지만 톡톡톡톡톡 음, 송하 나를, 디바를 내리게 줘. 그렇지. 넌 착한 아이야. 그렇지. 퓨 아, 근데 이, 실제 게임에서 쓰면 진짜 안 보이겠다. 음. 그렇겠다. 음. 어? 우두 먹는 거야? 우두 먹자. 나도 먹자. 나도 먹을랭, 나도 먹을랭. <웃음> 먹지 말자. <웃음> <웃음> 나 이거 아까 대잡해본거 같은데, 야, 야, 보, bot, 들 고급이자. 야, 이거 보, 최고급 아니었어? 나, 이거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돌린 거 같은데, 내가 뭔데야 되니? 그러, 그렇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이씨,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런 소용 없다더니. 으으... 야, 이 쥐꼬리만한 딜로 이걸 어떻게 잡으라고. 빨리 와. 야, 먹히, 빨리 와. 먹히. 먹히. 먹히. 아 씨. 야, 너무하네, 이거. 보드 AI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으아. 야, 씨. 송아까지 나와야 으아.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거 안에 널 잡겠지? 그렇지, 잡았다. 헥헥헥헥헥 e c k 보자 c k 핵 e c 핵 h e 핵 k heck, heck, heck, heck, heck, heck, heck, heck, heck, heck, h e c 그렇지 <웃음>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기다려라 음... 음... 우두머리가 열심히 해주고 있군 왠지 저, 쟤네 AI 멍청해가지고 가운데에 이거 가운데 이거 넣으면 맞을 것 같아 제가 잡고 있는데 제가 이제 되게 멍청해서 아 안돼 안돼 우두 체력 조금만 더버텨줘 아 저기 군꼬라 먹고 싶어 군꼬라 먹고 싶어 야콩콩콩콩콩콩콩콩야 <웃음> <웃음> 박치기야 자폭 시퀀스 어지 <웃음> <웃음> <웃음> <집> 빠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아 핵덜굴면 되는구나 나도 핵덜굴래 잘가라 호호우 벙벌 자아 이렇게해서 송하나 플레이를 마쳤습니다 어우 좀 난이도 올려서 했더니 25분씩이나 걸리네 송하나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어, 물론 보전이라 MVP를 받았는데 음 이거 2의 쾌감이 너무 쩌는 것 같아요 아까 4명 잡았을 때 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쾌감이 좋았어 응. 상당해요 자자 아,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